이거 뭐야? 송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릴플로 나온 거 아니었지?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다시. 아, 아, 다시.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왜 이렇게 못해? 다시 다시 다시. 진짜 진짜 다시. 네. 보통 2만 명을 축하합니다. <웃음> 오케이, 그냥 앞에 설쌤이 그렸지.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넷 축하. 왜 이렇게 안 맞아? 하나 둘셋 넷. 축하합니다 정장 난 별로 축하합니다 구독자 1만 명을 축하합니다 어왜안 꺼져 <웃음> 어, 코를 껐어 설신히 코를 껐어 <웃음> 코를 껐어 <웃음> 야어 사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1만명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좀 기다려봐요 네. 축하 메세지 해야돼요 축하할 아, 일인지는 네. 네. 아, 네. 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힘겹게 힘겹게 지금 몇 명이지? 만명을 넘어서 오! 12,089명 그래서 지금 케이크 되게 작잖아요 이제 만명일때 작은 거, 10만명일 때큰거 네, 100만명은 될까요? 100만명은 되면 진짜 이따만한 거할 거예요, 네뭐 사실 1만명일 때 이런 거 하시는 유튜브, 유튜버 분 계신 가 아닙니다 요즘죠 그렇죠, 있죠? 많아요, 많아요. 진죠네 음, 그 별로 안 부끄러워해도 되는거 아니 그럼요 <웃음> 케이크 너무... 축하 메시지 한번 전하시죠 네? 아, 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 둔거에 뭐, 뭐, 뭐, 뭐 설태이 일반명을 찍으신 것 처럼 앞으로도 일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지금도 너무 일만하네 설탕쟁이 <웃음> 화이팅! 네, 어, 소개도 안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제 오른팔 네. 우리 하면. 설채연의 네. 오른팔이자 그림자를 맡고 어, 있는 어, 치프 트레이너 음. 네. 다시 일만 하시라고 네. 하세요 김성진 트레이너 응. 여기 왼팔. 아. 왼팔 우리 병원의 어... 왼팔, 저의 왼팔, 우리 병원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박설아 실장님 네 세상이와 동료입니다 뭐 음. 음. 아직 12,000명이지만 음. 아직 12,000명이지만 어, 사실 다른 일들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조금은 어, 아직은 좀 힘을 못 쏟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좀 늦어져도 너무 어, 많이 해주시고 10만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네.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느낀 건 아, 행동 관련 책인데 우선 제가 좀 되게 웃는 거 못하는 어색하게 나왔고요. 어 이것 때문에 여기도 세상이가 있는데 되게 스트레스 신호를 보여. <웃음> 제가 안고 있으면 얘가 세상이가 카메라를 좀 무서워해요.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되게 이렇게 불쌍한 표정,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책은 음...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TV에서 좀 잘못되어, 잘못 나온 내용들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읽어보셔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렇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그꼭 들어가봐요 인터넷 에서내책몇 이지? 뭐야 <웃음> 이러는 거 1위를 만들어주세요 네. <웃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만명 했잖아요 1만명 축하 촬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지금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영상에 응원메시지와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그, 중, 그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도 또 여쭤볼 거예요. 사인해서 사인 드릴지, 사인, 사인 없는 게 좋으신지. 그렇잖아요. 사인 별로 원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네. 사인한 책을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 몇 분은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우선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사인한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12,000명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하면서 저는 이렇게 구독자나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올해, 올해 지금 6월이죠. 올해 안에 한 7만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그렇기도 하고. 아 별로 신경 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좋은 정보 잘드리고 재밌게 찍으면 많이 당연히 저 정도 다 봐주실 테니까 우선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안녕. <웃음> 회사님, 안녕. 세상에 안녕.